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시간이 지나면 빵은 처음부터 빵이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처음에 빵은 밀가루였어. 그 다음에 반죽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빵이 된 거야 개구리는 처음부터 개구리였을까? 아니야, 아니야 개구리네. 개글 타글 타글 타글 타글 타글 타글 처음에 개구리는 아리었어. 그 다음에 올챙이 마지막에 개구리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야 고양이는 처음부터 컸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 정말 크다! 처음에 고양이는 아주 작았어. 사과만큼 작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 이렇게 컸단다. 일한다. 야옹 나도 처음에는 작았어 엉금엉금 기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아장 아장 아장, 아장.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컸단다. 이렇게 컸지?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시간이 지나면 빵은 처음부터 빵이었을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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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는 알이었어 그 다음에 올챙이 마지막에 개구리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야 고양이 정말 크다! 처음에 고양이는 아주 작았어. 사과만큼 작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 이렇게 컸단다. 어른 고양이란다 야옹 나도 처음에는 작았어 엉금엉금 기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아장 아장 아장, 아장, 아장.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컸단다 이렇게 컸지? 그들의 책, 빨간 사자 시간이 지나면 빵은 처음부터 빵이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어떻게 만들어줬을까? 처음에 빵은 밀가루였어 그 다음에 반죽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 빵이 된 거야! 개구리는 처음부터 개구리였을까? 아니야, 아니야. 우와, 개구리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처음에 개구리는 다리였어. 그 다음에 올챙이, 마지막에 개구리!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거야.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고양이는 처음부터 컸을까? 아니야, 아니야 와, 고양이 정 고양이는 아주 작았어. 사과만큼 작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 이렇게 컸단다. 고양이란다. 야옹. 나도 처음에는 작았어. 엉금엉금 기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아장아장아장. 아장, 아장, 아장.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컸단다 이렇게 컸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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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처음부터 컸을까? 아니야, 아니야. 와, 고양이 정말 크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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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컸단다 이렇게 컸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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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는 처음부터 개구리였을까? 아니야, 아니야 우와, 개구리네 가글 가라곤 가글 가라곤 가글 가라곤 가글 가 처음에 개구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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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